아름답고 여유있는 퇴장을 꿈꾸지만 막상 현실은 그럴 수 없죠. 은퇴, 모든 세대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사회의 가장이란 존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OECD는 한국인의 실질 은퇴 나이를 72.3세라고 발표. 실질 은퇴 연령, 경제활동이 끝나는 나이죠. 한국 가장들은 72세의 밥벌이에서 해봐 일하며 돈을 번다고 벌지만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 61세, 미국은 60대 중반, 퇴직해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는 우리나라와 대조됩니다. 일 중심 회사형 인간이 많은 우리 사회의 특성도 한몫할 수 있죠. 모든 가장 여러분 힘내세요.